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그림책에 글을 쓰고 어, 그림도 그리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할 이야기의 제목은 그림책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어그 제가 그림책을 한권 진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다 그림책 보셨죠? 네. 네. 그러면 그림책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 이 책을 여러분들은 그림책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동화책이라고 부르나요? 예? 네? 동화책? <웃음> 네. 왜 이게 동화책이 아니고 저는 그림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림책은 영세에서 100세까지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동화책 그러면 아이들만 보는 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른들도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책은 이렇게 딱 손에 잡으면 두께가 굉장히 얇지요 이걸 읽는데 한 15분? 길어야 20분, 더 빨리 읽으면 5분만 해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어, 이책 안에는 굉장히 <웃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림책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해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볼수 있을까요? 네, 그쵸. 그렇죠. 그림책이니까 일단 그림이 <웃음> 들어가고 또 하나, 는 <웃음> 책. 그러면 또 하나. <웃음> 그쵸, 글. 어, 그리면 그게 이제 이야기인데, 어, 그러면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어, 길어야 한이 안에 본문 페이지가 한 48페이지 정도 되나? 음,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앞에 표지부터, 어, 뒤에 표지까지, 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작은 책 안에 다 담습니다. 그러면, 어, 한번이책 안으로,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어, 고양이하고 여자애하고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려고 하죠 화면 그림에 그래서 하얀 백지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 뭐가 생기나요? 이야기, 이야기. <웃음> 공간이 생겨요 일단. <웃음> 근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이걸 자, 책장을 이렇게 한 장씩 제가 넘겨볼게요. 음.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내가 신문지 밑에 숨어도 어, 문 뒤에 숨어도 나만 따라해 꽃냄새를 맡을 때도 벌레를 내려다 볼 때도 나만 따라해 맨날 맨날 저녁나절 엄마 오는 소린가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 나도 고양이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에 진짜 뭐가 생겨나냐면 이야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과 다르게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그 안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한참 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어, 어 그림책이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자세히 보면 음, 글하고 그림하고 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읽어볼게요 어, 깜깜한 밤 무서워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도 따라 들어와 내 몸에 기대어 고르릉 고르릉 내 친구 고양이는 정말 나만 따라해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줬을 때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속에 그림이 얘기하는 거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뭔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아까 하루 종일 혼자 노는 것 같은데 여자애가가 어, 엄마가 왔는지. 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고양이가 그 옆에 같이 있으니까 어 그래도 굉장히 외롭지 않고 어 그렇게 지낼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사실 이 이야기 속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한 권의 그림책 안에는 사실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른까지 볼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음, 그럼 이게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예술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영화나 만화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과 같은. 어 그랬을 때 그럼 이 그림책이 다른 예술 장르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웃음> 그림이 있어요. 그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 그림은 미술관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림을 볼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 그림, 그냥 미술관에서 보는 어떤 회화 한 장의 그림과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과 어, 어떤,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네? 아, 예.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음 어쨌든 연속이 되죠 책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근데 그 안에 책장과 책장 사이에 사실 많은 이야기 상상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또 보고 할 때마다 계속 그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도. 이 책에 대한 결론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음. 어, 할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다른 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음 되게 어 쉬워요, 그렇죠? 음.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그 보통 어, 여러분들이 그 미술관에 가면. 어, 굉장히 어렵게 그림을 감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림책이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림책이 왜 쉬울까요? 그게 왜, 왜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를까요? 음? <웃음> 제가 답을 해보면 음, 이 그림책은 어그 작가가 혼자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림책에 대한 주제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 작가가 다 그리지만 어,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출간이 되는 책이거든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어, 출판 기획자와 또 음, 편집자와 또이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어, 또이 책을 판매를 하는 마케팅 관계자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어 그래서 한 적게는 한 3년 더 많이 걸리는 책도 있지만 아주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3개월도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어,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그 어,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그런 장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한 번씩 생각을 해봤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책 읽어주셨나요? 그림책을? 그림책은 다른 장르와 다르게 끊임없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엄마가 됐던 아니면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 됐건 어, 또그 도서관 안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엄마들이 됐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책을, 그림책을 실제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림책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전파시켜내죠.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보셨으니까 그림책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림책이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웃음>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웃음> 그 제가 이렇게 이제 강연을 다녀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쭉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음, 그림책은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죠? 어, 그림책은 음, 추억이고 기억이다. 또 어, 그림책은 음, 어, 상처를 치유해준다. 또 그림책은 음,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그림책은 어, 아이와 함께 보는 창문이다. 그렇게 그림책에 대해서 많은 자기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딱더 보태고 싶어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그림책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들을 제가 한 가지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 책은 아, 이 사진은 그이 어, 꽃할머니라고 하는 어, 그림책을 만들면서 어, 어, 진행된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하나 보탠 그림책이라는 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또 바꾸기도 하는 어, 그런 힘이 있다고 라 하는 예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 오른쪽에 어, 그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일본에 있는 그림책 작가 분들이세요. 일본에한네 분의 작가가 그때 2006년에 어 한국 작가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일본이 이제 점점 이렇게 우경화가 되니까 어 자꾸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아시아를 위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 중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에도 보내서 중국에도 이제 작가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 중일 4명의 작가가 해서 총 12명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어, 그 2007년인가? 그 난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삼국의 작가가 처음 모여서 어그 평화 그림책을 해보자라고 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의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작가가 이제 그 책을 제작하려다 보면 어쨌든 그 중심 주인공의 어 많은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또 그걸 자기가 느끼고 그걸 자기가 소화해 내야지만 그게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할머니들의 그 외양부 할머니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어 이렇게 쭉 찾아보기도 하고 증언집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그림 중에 어 지금 왼편에 음 맨편? 왼편 보이는 물고기 두 마리 보여요. 그죠? 이거는 그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정신대의 원귀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안에 계속 어떤 단상들을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와 닿았어요. 한쪽에 뒤에 있는 건 빨간색 물고기고 앞에는 일본군 그 군인 모자를 쓴 그런 물고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스케치를 할때 음. 어떤 그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뭔가 그런 군복 속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 같기도 하고 그런 형상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어, 그게 이제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지도 않고 이런 환상들을 이제 제가 계속 겪으면서 스케치를 하죠. 보면 되게 징그럽죠.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스케치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제 어떤 그런 증오심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해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초기에 그 스케치들은 되게 좀 많이 끔찍해요. 그리고 음, 그것들을 이제 저,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막 복수도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면 여기 이렇게 검은, 어, 먹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막 있는 거는 그, 사실 막 이렇게 터뜨려서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터뜨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끊임없이 이런 걸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어, 이 스케치된 거를 가지고, 어, 미리 이렇게, 어, 책으로 되기 전에, 더미북이라고 하는 가제본된 스케치로 만드는 음,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어, 하는 말이 아 이렇게 끔찍한 거를 누가 돈 주고 사냐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감정으로 이렇게 막 풀어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이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을 할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 근데 거기에 이 제가 제 가장 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 영향을 준 사진이 한장 있어요. 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 이 사진은 그 김상희 할머니 사진인데요. 어, 사진관에서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어, 길거리로 나오다가 연행이 돼서 위안부로 끌려가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사진 보면 가르마가 이렇게 옆가르마로 타져 있죠. 근데 그거는 옛, 그 시대에 가장 멋을 부리는 게아가르마가 아니고 엮가르마였대요엮가르마를 타고 어쨌든 양단 치마저거리를 입고 사진을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꽃같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슬프죠. 어, 그래서 어쩌면 책이 그렇게 끔찍한 책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면 볼수록 슬픈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완성된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